지 태어나 볼까? SCP, SCP, s 로 말이야. 드디어 SCP, 융합 실험에 성공을 했다. 난역 SCP, 의 c 병 s c 야 근데 잠깐. 그렇다면 나도 다른 SCP와 융합해서 더 강력한 SCP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닌가? <웃음> 좋았어. 시작해보자. 다시 태어난 거야. <웃음> 먼저 나와 사이렌 헤드다 아... <웃음> 간호사, 수술방 출비 여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어. 쟤는안될것 같아. 아, 탈락. 음, 땅콩이 재난 쪽이 일6이랑 내가 융합 시켰잖아. 아, 못 생겼어. 정말 못 생겼어. 너도 어. 탈락. 아! 이걸 깜빡했네. 다음은 SCP 콩굴. 어, 야야야야야야너 땡긴다 야. 그래 그렇지. 왜 울어 왜 울어? 내가 왔잖아. 왜 울어 어디 있어? 어. 승질이 안 좋아. 아유 안 되겠어 안 되겠어. 아유 안 되겠다. 너도 잘라. 아이 그만 좀잘아야야야야 야. 이거. 야, 야, 야, 야! <웃음> 아니야 아니야. 마음에 드는 SCP가 없어. 아니야. 좀더 강력하고 무성한 SCP가 필요해. 아 누구야? 아니야 테디 배우 너도 아니고. 아 구구공 너도 아니야 진짜. 누구? 육팔이. 어? 어, 잠깐만 잠깐만 맞아 맞아 맞아 절대 죽지 않는 육파리와 이 역병의사 내가 융합이 된다면 절대 죽지 않는 역병의사가 되는 거야 <웃음> 한번 봐볼까? 야 육파라! 그렇지... 아, 육파리! 너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육파라! 일명 SCP 육파 사고! 아! 너 같이 가자 나랑. 야, 야자. 아이놈 나랑 같이 가자. 육파라 가자. <웃음> 육파리가내손 안에 이소이다 잡았다 이놈. <웃음> 비밀번호 042. 아쉽지. <웃음> 자, 지금부터 나의 시험실을 보여주마. 자잔. 어떠냐 육파라? 멋지지. 자, 이곳에서 너와 내가 융합으로 새롭게 태어나는거야더강력하게 말이야! <웃음> 들어가, 자, 가만 서, 하하하어하하하그렇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! 하하하하하 육 o u 사고로 말이야. 드디어 you 다 s g p 육 r you p a 사 는 S.C.P. 재단의 최고의 등급자가 될 것이다. 새로운 S.C.P. 세계가 탄생한다.